Thank you. 태국 가봤어? 태국 가봤지. 호텔. 그래한번딱한 한 번? 번. 번. 15년 전에 2006년에. 2006년에. 신혼여행. 응. 아 응. 어, 2006년도? 2006년 3월. <웃음> 어 결혼을 되게 일찍했구나. 그때 뭐 일찍이야, 30 34세였으니까. 어, 지금 행복해? 좋아요. 어, 말도 빠르 해. 겁나 행복하지. 그래. 겁나 행복하지. <웃음> <야>, 네. <웃음> 그러니까, 아 좋겠다, 와이프 되는 분은. <웃음> 어. 그치, 내가 개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응. 응, 뭐 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응, 알았어. 아무튼, 태국 음식은 좋아해? 태국 음식, 쌀국수나 이런 거, 내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응. 뭐, 뭐 있잖아. 뭐 이렇게, 뭐, 파타이, 뭐. 그러니까. 저쩌고. 그 기억나는 건 쌀국수밖에 없어. 어, 쌀국수. 쌀국수는 태국보다 베트남도 유명하지 않나? 아, 그런가? 그렇긴 하지. 하여튼 물론 태국도 쌀국수가 있긴 있어. 응. 하여튼 뭐, 그, 그런 쪽 음식들은, 동남아 쪽 음식이 그래도 안 맞진 않더라고. 응.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응. 태국 식당인데, 얘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는 나름 좀 유명한 데더라고. 응. 이름이 팔람가오라는 데야. 응. 식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 응. 근데 그냥 뭐, 유명하더라고, 인터넷에서는. 근데 뭐, 이 동네에서는 뭐, 나름 유명하니까, 그냥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응. 거기 가서 태국 음식 한번 먹어보자고.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영업시간 평일 11시에서 21시 브레이크타임은 세시 3시, 오후 3시에서 5시 토요일 공휴일 11시에서 13시, 15시까지 아몇 시간 안하는구나 토요일 공휴일은 일요일은 문 닫고 라스토도 30분 전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해물파타야 하고 무사바고 일단 두 개를 시켜볼게요 똥똥 끓이다 끓이다 얌 시다 구웅 응. 새우 그렇지. 똠냥꿍. 꿍은 새운건 알겠다. 하도 새우를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이제 무사이야무사에는이 돼지고기 가른거 돼지고기 같아.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 봤고 가른거 요거. 요거에다가 밥. 그 다음에 계란후라이가 꼭 올라가야죠. 이게 9,800원 음, 아, 정말 그리웠다, 파타야. 응? 그리운데 왜태국식당은 이지어오냐. 파타이 요거, 요 국수. 널찍한 면. 야채, 고기, 새우. 그리고 요거, 땅콩 간거 요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고춧가루. 요런 거. 불향은 좀 나네. 계란도, 그렇죠. 계란도 들어가야지. 먹을게 파타이 맛있다. 파타이 기대치가 높았는데 음, 맛있네요. 강한 맛은 아니더라도 맛있어. 볶음 그지? 불향도 나고 단 착지근하면서 옥자가 퍼진 거. 처음에는 풀만 퍼지다가 나중에는 컴플레인 거니까 이렇게 <웃음> 맛있게. 자최고은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피시 소스에 이 고추. 이집이 양은 많네. 그이 어, 나오는 양의, 양과 들어가는 재료에 비하면, 당연히 태국보다는 비싸겠지만 이건 비싼 가격이 전혀 아니야. 아유, 이거 태국 쌀국수 국물이네. 음. 약간은 쌀국수 이외에 다른 걸 시키면 국물을 주나봐. 아 근데 이렇게 갖고 와서 가, 막 여행 가고 싶다 라고 할때 가끔 여기에서 한 번씩 먹으면 약간 그 향수도 좀 일어나면서 좀 기분이 좀 묘해지네요 가놀러와서막돌아섰던 생각도 나고 뭐, 그 여행을 가지 못한 그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 아 요즘 여행 못 가서 아한장하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아, 아 저도 한, 한 1년에 한4단섯 번은 네. 나가는데 근데 아못 가는데 여기 와서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좀 향수병이 좀 고쳐지는 아, 듯낌닐요예 그래. 네, 그런 느낌 늘 유학대출 딱 나갈 아,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딱 좋은데 사실은 겨울이 제일 좋죠 동남아는 예딱 네. 그냥 우기하고 음. 더운 거딱 피할 때그 짐이 최곤데 6월달은 우기고 8월달은 우기고 그니까요 11월에 딱좋대 맞아요 아 빨리 이게 끝내야 할텐데 11월에 한번권도 제일 싸고 <웃음> 맞아요 너뭐 돼가지고 어가 아니 이런게 더 태국스럽고 더 좋죠 아, 그럼요 뭐 물론 고급스러운 데도 있지만 저는 이런게 더좋더라고요그 태국 감성 아, 어 신감 창 음, 이게 이제 태국 창비요 근데 옛날에 날 보다 폼이 많이 떨어졌네 어야 이게 참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돼서 어? 콩이 끝까지 볼까? 저거 봐 더이상 찍을 이유가 없네 멋진거 좀, 멋진 좀 찍으려고 랬더니 세게! 아, 하면 할수록 더 나지잖아. 어땠어? 아, 입맛도 없고, 배는 고픈데 입맛도 없고, 막, 아, 이거 뭐 먹을 수있을래나 하고 갔는데, 어. 확실히, 어. 이쪽 음식이 입맛을 땡기게 하는 게 있네. 그래. 어, 불맛도 살짝 있고, 어. 향신료도 하여튼. 뭐, 뭐 설명은 잘 못하는데, 응. 전 음식 전문가가 아닙니까? 응. 아무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었어, 없었어? 거부감은 전혀 없고, 어. 아까 뭐, 다 먹고 사장님랑 얘기할 때도, 어. 최대한 뭐, 그쪽 연구를 하면서 응. 한국 입맛에 맞게 응.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응. 볼 때는 적절하게 잘, 그렇지. 어, 그걸 렇지그 맞추신 것 같아. 아, 괜찮았어, 먹을만 했어.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 치고는 꽤 괜찮았어. 네, 괜찮지. 네. 이, 여기는, 직장인들이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생각날 것 같은 맛이든. 그지 그지.